안녕하세요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유튜에 올려둔 자료 중에 등록임대사업자를 내고 계신 사장님들이 지켜야 될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를 조사를 한다는 그런 자료가 있어서 한번 공유를 해봐 드릴까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료가 이렇습니다 과태료 부가 또는 등록 말소 제재 혜택 여부 이런 걸다 챙길 거라고 되어 있죠 어? 제재 혜택을 챙기겠다라고 합니 그동안은 어, 임대사업을 등록해 놔도 잘 지키고 있는지 어떤지를 일일이 조사 안 하면 또 알기가 쉽지 않죠 자료에 데이터는 다 들어와 있지만 한 번씩 이제 챙긴다는 거예요 그를 임대사업을 등록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혜택들이 계속 축소가 되어왔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임대사업 등록을 하게 되면 굉장히 주거안정도 좀 깨알 수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하고 정부에서 추진을 했다가 오히려 그걸 부동산 투자 투기 뭐 이런 데 이용한다라는 걸로 한마디로 허점이 보였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 강화를 해가 왔죠. 링 위에 올려놓고 한마디로 두들겨 팬다라고 표현을 다들 하곤 하시는데 여기 어떤 걸 이제 살펴보는가 했더니 먼저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전국 229개 시군구를 다 같이 이제 점검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번 점검은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을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은 자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을 주는데 이 기간 안에 이제 신고를 하신 분들은 또 조금 뭐 면해주고 하는게 있더라고요 먼저 기본적으로는 이런 점검 기초 자료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자진 신고를 하라고 하겠죠 근데 그 먼저 임대차 계약을 어 자진 신고한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하긴 했는데 구청에 원래 계약을 할 때마다 사람이 바뀔 때마다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던 경우에 그것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무려 천만 원에 해당되는 그 과태료를 이제 면제해 줄 테니까 그런 계약 변경이 있는 건 신고하라 이 뜻이고요. 그리고 위반 의심자 그걸 다 분석을 해서 그 이후에는 봐주는거 없이 전부 다 조사도 하고 대면 조사까지 해서 제출을 받아서 대면 조사를 마쳐서 이제는 처분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자는 과태료도 부과하고요. 등록 말소도 하고 제재 혜택 환수하는 거는 물론 아주 엄정 조처를 한다고 라 하니 이렇게 사진 신고 기간에 그동안 누락된 게 있으면 빨리 빨리 신고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뭐를 이렇게 굉장히 중점적으로 보겠다라고 해놨냐 하면 점검 항목은 사업자의 공적 의무 위반 공적 의무 전반을 살펴보는데 그 중에 특히 핵심적인 것은 임대 의무 기간, 그다음에 임대료 정액 제한 연 5%까지만 되게 돼다 임대 의무 기간이라 하면 최소 내가 단기 임대 사업 등록 한 년, 그다음에 그 중장기 크기, 길게 등록하는 거는 8년의 어떤 그 기간 이 있는데 장기 임대 등록은 그 기간을 어기고 중간에 팔아 버렸다든지 그런 거는 세밀하게 들여다보겠다 이 말입니다. 여분은 렌트홈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렌트홈만 들여다봐도 우리가 일일이 신고를 안해도 내가 신고 안하는데 어떻게 알지? 그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렌트홈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이번에 이제 서로 자진해서 또 미리 신고를 하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유예해 주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하여튼 야무지게 그냥 들이다보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가 그러니까 보증금을 안 돌려주거나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권리관계정보를 등록 말소 및 세세혜택 환수가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조처를 취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아니 보증금을 떼먹는다. 그 다음에 아주 거짓말을 하고 그냥 이렇게 세를 났다 당연히 등록 말소에 되고 세대 혜택도 맞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을 보유한 임대 사업자. 다가구 여러 세대를 세를 났지만 주인이 한 사람인 경우. 그럴 때는 임대차 계약 시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 순위 보증금 정도 보증금 정보 추가 제공을 하도록 설명을 의무화하겠다는 이것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1가구를 세를 놨는데 아홉 가구가 이미 세가 나가 있고 내가 1번째 들어가는 집인데 내가 거는 보증금은 500만원밖에 안되더라도 앞에 아홉 집까지 받아가는 보증금이 이미 주택에 만약에 경매 넘어간다 이러면 경락 낙그 낙찰될 금액을 오버한다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죠그 앞에 선순위에 보증금이 얼마 걸려있다. 그거는 의무적으로 사실은 설명을 해드려야 맞습니다. 그런 걸 이제 보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등록 요건을 또 굉장히 강화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수행 확보를 위해 행위 능력과 책임이 제한되는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은 제한을 한답니다. 그리고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 말소된 사업자의 재등록을 어 2년 이내는 다시 못 하도록 또 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정부에서 찬찬하게 야무지게 챙기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성보접근성재고라는 항목이 여기 또 올라와 있는데 어 이제 요 제도는 3월부터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3월부터도. 단계적으로 착차 확대를 해나가겠다라고 하고 이거는 내그 집이 등록 임대주택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가 보통 네이버라든지 이런데 매물 뭐 전세 뭐 월세 이런걸 올리잖아요 그거 올릴 때 지금은 구별이 안되고 그대로 다 올라가거든요 근데 매물이 올라올 때 요게 주인이 주택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올린 물건인지 아닌지를 알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그 것도 그렇게 하는게 맞겠죠 모든게 조금은 합리적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 보면 소유권 등기에 건물등기비등본이나 이런 곳에 등록임대주택임을 부기등기로 의무화하는 것도 의무화를 하네요. 임차인 권리를 이렇게 보호를 하면서 서로 지켜주고 알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를 작년 3월에 김철민 의원이 이걸 발의를 해놨고요. 국토소유에서 심사 대기 중이랍니다. 법 통과되면 이거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등록임대 불법행위신고센터를 6월 중에 또신설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어떤 걸 가면 신고하느냐 5% 이상 못 올리라 하는데 5% 이상 올렸다 의무기간 미준수하고 막 마음대로 사고 팔고 했다 이런 거를 누구든지 그걸 알면 신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보면 중에 공인중개사 뭐 교육도 시킨다 되어 있고요. 임대주택 안내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안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 미신고를 사율시정토록 계도하는 기간을 아까 오늘부터 6월 20일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면 여기 보시면 인간임대주택법에 따라서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무서에만 우리 앞는 1월 21일까지 임대소득 그 등록을 한거 있잖아요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세무서에만 등록한 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요거는 층청에까지 신고한 그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사업자를 얘기하고 다릅니다 그죠 8년 동안 집못 팔고 5년 동안 집 들고 있어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임대사업자를 얘기합니그 다음에 이제 임대차 계약 미신고 과태료를 면제해 주는 게뭐 전부 다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요. 의무기관에 이렇게 해 과태료 면제에 해당되는 것은 경미한 의무, 의무 위반인 임대차 계약 미신고 어, 세입자가 바뀌어서 계약서를 다시 썼는데 구청에 신고를 안 했다 이런 거 그 다음에 표준 임대차 계약서를 당연히 그 양식을 써야 되는데 옛날처럼 그냥 공인중개사 그수장님도 안내를 안하고 새를 놓는 매도인도 새를 들어오는 임차인도 그냥 옛날처럼 하면 되는 줄 알고 한 경우들이 꽤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이건 제가 아번에 블로그에도 한번 고지를 해놨거든요 제가 14세대인가 가지고 계신 그 임대사업 등록을 하신 사장님의 그 전세를 놔드리면서 제가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써서 했더니 그분은 이미 임대사업자이시고 매체를 등록을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그날 처음 쓰신다 하더라고요. 다른 거는 이거 안 썼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 사모님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합법화해줄 때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없다 소리예요. 그거 원래 표준임대차 계약서 안 쓰면 과태료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제 바로 잡아주겠다는 입니다 이렇게 경미한 거 임차인에게 뭐 크게 피해갈 그 거리가 아닌 거는 과태료도 면제해 주면서 신고하라고 하는데 뭐 임대 의무기간이라든지 임대료 성액이라든지 이런 건 임차인의 어떤 그런 뭐 재산이나 이런 거와 굉장히 직결되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뭐 이번 적발 기간에 야무지게 찾아내서 과태료를 대대로 매기겠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월 말이 지나고 나면 신고 자료 뭐기 확보된 기초 자료를 다 토대로 렌트홈에서도다들이다볼수 있다 했죠 그걸 가지고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을 전수조사를 해서 엄중 처벌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번 기간에 야무지게 제대로 등록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과태료들이 나와 있죠 제대로 그 계약서 쓸때 임차인에게 임대 의무기간이나 임대료 증액 5% 이내다 뭐 이런거 선순위 담보에 뭐가 있다 이런거 설명도 안하고 그냥 후딱 도장 찍어갖고 표준계약서 쓴거 과태료 5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었는데 사용 안했다 과태료 1000만원이에요. 나와있죠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임대차계약을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그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임대기간등 임대차 계약 사항을 관할 지자체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걸안한 경우, 과태료 천만원입니다. 구청에 신고 안한 거예요. 그냥 임대사업 그것만 더 해놔놓고. 금액 기간 뭐 이런 거. 재계약했다든지 묵시적 갱신한 거 이런 거 신고 안 하고 가만 놔둔 거예요. 천만원 짜리입니다. 전부. 아까 표준 계약서 안쓴 거. 다 전부 제출서류, 다 제출해야 되는데, 그죠? 써야 제출할 거 아닙니까? 안한 경우에 천만 원. 그 다음에, 임대료 정액 제한 의무. 이건 5%, 이건 굉장히 큽니다. 5% 범위를 초과해서는 임대료를 정액할 수 없는데, 지금도 그냥 임대인이 갑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그냥 확 올렸다. 과태료 3천만 원입니다, 이거는. 1년 안에는 못 올립니다, 계속. 딱한 번밖에 못 올리고요 1년 안에는 제대로 안 지키면 3천만원입니다 과태료 임차인은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정액된 임대료를 지급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정, 그 초과 그 임차 금액이었어요 그거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고 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임대 의무기간 준수 여기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4년 또는 8년 등록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거나 여기 보면 본인 거주 포함 그 다음에 마음대로 그냥 무단으로 안 지키고 그냥 무단으로 양도하는 거 3천만원입니다.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로 문의를 주셨던 분 중에 소장님 하나는 제가 임대주택을 등록해서 세를 주고 있고 지금 거주자주택에 이제 2년 이상 거주를 하고 있는데 거주자주택을 팔고 그냥 비가세로 팔고 하나 임대하려고 주놨던 거 그거 세입자 내보내고 그냥 제가 들어가가 계속 살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임대 등록을 만약에 4년을 했는데 세입자가 1년 살았어요. 앞에 집은 이미 세제 혜택 다 보고 비과세로 팔았어요. 이 하나 있는 이 집에 세안 놓고 본인 거주 내가 들어가서 살면 그거 4년 동안 계속 등록 등록만 해놔 놓고 임대를 안 해주고 그냥 내가 들어가 살면 내놓냐는 이 질문이었어요. 안 되죠. 과태료 3천만원 짜리입니다. 나와있네요 그죠? 3천만원. 임대료3 0만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임차인에게 기책사유가 없는 한은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 마음대로 해제하거나 대계약하자는 것을 거절을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명시를 해놨거든요. 여기 3개월 이상 월 임대료를 연체를 하든지 그 다음에 부대시설, 이런 걸 고의로 부수든지, 막 집을 멸실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해지를, 거절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거절했다. 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임대사업 목적 유지의 무어 여기 보시면, 준주택 오피스텔을 임대사업으로 등록을 했어요. 오피스텔을. 근데 그거는 주거용도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임대사업에 등록을 하고 나면. 원래 오피스텔은 업무 시설이 많죠.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전입신고를 한 세입자를 받았는데 그 세입자 나가고 난 뒤에 2년 뒤에 만약에 사무실을 쓰는 걸로 임대를 했다. 그거 요 임대주택 의무기간 유지 안 하는 걸로 본다 이 말입니다. 오피스텔을 사무실용으로 세를 줬다 하면 그때 준세금은 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죠 임대차 기간에 뺀다 이 말입니다. 과태료 얼마에? 천만원. 그 기간 다못 지키면. 그다음 임대보증금 의무도 이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보통 우리 매입으로 이렇 해갖고 하는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는막 건설회사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2년 이하 징역 이거는 뭐 2천만 이하 벌금 이런 게 해당이 됩니다. 개인하고는 큰 상관이 없겠고요. 그 다음에 보고 검사 요청 시 협조 의무 관리관청이 임대사업자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 아내 몰라라 그러면 아 그러셨어요? 과태료 500만원. 이렇게 매긴답니다 이렇게 쭉 들여다 보겠다 되어 있고요. 결론적으로 등록 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자진 신고 기간에 6월 말까지라고 하네요. 그동안 표준계약서를 안 썼거나 세입자가 바뀌었는데 제대로 신고 안한 경우는 그건 과태료도 면제해 준다 하니까 제대로 신고하셔야 되겠죠. 어, 이렇게 법이 자꾸 바뀌다 보니 나쁜 일상 속에 우리가 있고 살기도 쉽습니다. 그죠? 그런 혹시 임대 사업자분이 계실까봐 오늘부터 또 이렇게 가진 등록할 수 있는 이런 법이 실행이 되고 있어서 안내를. 저 시간이 없었는데요. 또 안녕히 주무시고 하나 조심하시고 행하고 건강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